네, 이 사건은 이제 그, 무죄가 선고됐고 1심에서 공익심험의 제도를 놓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사가 당서를 하는 사건입니다. 네, 검찰의 항세인의 의지는 어, 매원 관계를 따르면 공익성호법 217조 즉 이란 유공수단 해서 정한 선고의 제휴방입죄가 선고된 위에서는 선고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전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한 게되에 대한 것은 아니며 통상적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추리한 경우도 선거의 자격 방해죄가 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서전투표는 조작이 가능하다 서전투표용지의 그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선거시스템의 중국장비를 사용하여 해킹의 유능성이 있다는 점에 확인된 사실인 것 처럼 반복적 긍정적으로 처리 하고 특히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주장은 이미 레버가 유저 통격이 확정된 부분인데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이 묻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지금도예 영향력 있는 정치인 김우수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위하이 포함된 영상은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영상의 조회수는 6,700회에서 9,100여 회에 이르렀, 이르렀으며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볼때이0 0 0에서는사표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영상게 시점이, 시사투표회와 인접한 시점이 집중된 점 종합하게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조회의 행위가 거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의 일을넘어서서 사진표권 행사에 어려운 문신분은 지정을 취했기 때문에 선고의 자용방해죄에 해당한다 라고 문찬에 단서를 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판단한 것을 설명을 하면 어, 우선 국민참의 재판을 거쳐서 어, 문제가 선고됐고 원식도 음, 국민참의 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예, 선고했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투자투표의 경우 상대인 정보가 없어 별급대표 응지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 투자투표 응지 기준에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있다 NG 플러스가 투자투표를 위해 공급한 장비는 중국 화이가 만들어 백돌을 통한 밀킹이 되어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이에의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원심을인정 했고 음, 그렇지만은 이제 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는 예, 상호자의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수 없다 결국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이판단의 에... 근본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의 음... 결혼과 음소 전세기재각 동영상이 수준표 공정성과 수준표 차별 여부에 관한 선거에 인해 판단을 향을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서 수준표에 관한 편의 그 자체가 직접 방해된다고 보기도 합다 그렇게 내린 것이 언제네 결론입니다. 당신에서이 판단을 비교를 하면 우선 그 우리 대법원은 국민참여자판에서배심원들이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판결이 재판부 신증에 부합해서 그대로 실적된 경우라면 어, 이러한 경우 이루어 증거의 취사 및사실인정에 관한 미 실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및공통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서 당부심에서도 새로운 지구 조사를 통해 영히방되는충분하고어떻할 만한 현저한 사실이 어디나 조정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런 것을 현실화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를 이제 이렇게 제 비추어 보게 되면 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한 위계사실 기타 규정 한 방법을 통해서 수배받은 예,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기존의 판결 중에서는 이러한 피고인들 같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 유죄로 인정한 그런 압수 판결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을 수작해서 이 설별분 결과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결함이 김기까 조영성이 조영성 유튜브 채널을 개시한 행위, 이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소위 사실 유발로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사전투표 참여 여부에 관한 선거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로 볼수 있을지언정 더 나아가 선거운동, 선거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 방해,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음과판단을 합니다. 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료를 판매하는 행위의 이해서는 선거인에게 투표일이나 투표서 변경됐다고 거짓선전해서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특정 후보자가 사망하겠다고나 투표하겠다고 속여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소 공격으로 선거 당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금 등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어, 홈페이지 찾아보고 표소을 언제 알아보는 사람들에 대하며 홈페이지 접속을 어렵게 만든 행위도 대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방해행위고 선거 어, 방해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위들의 보통 이러한 행위의공통점은 선거인들이 제공받은 어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어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행동을 고도의 경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 바언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강의의 체적인 취지가 세전지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세전지표제도가 도입된 우려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고 선관위에서도 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으며 계속 그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러한 공격성 이슈는 상당히 관, 공론화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동영상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트렌드표를 보해약 1, 2개월 자, 가량 전이 튜브 연도에 듣던 것이라서, 이를 시청한 선거인들이 이러한 트렌드표에 대한 선거 자료를 다른 선거한 연보 자료를 찾아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수 있는 시간제 여유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선거 방해죄가 될 만한 수표업무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이 올라온 시점이 조금 미루다는것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가 쭉 있었다는 것 때문에 선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또 선거에 관련된 그런 성취적인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러한 행위가 어, 정당하다든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검사의 장소를 모두 기록합니다. 네, 한결에 주목이 있으면 주인의 대부분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